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8일에 출시한 게임 스톤에이지 월드 넷마블에서 모바일 스톤에이지만 벌써 두번이나 냈었고 이번에 세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예전 PC 스톤에이지 쪽에 느낌이 더 가깝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뽑기가 없다던 이번 스톤에이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정보를 못 얻고 시작해서 사전예약 보상도 못 받았구요 그냥 무과금으로 맨땅에 헤딩으로 도전합니다 정화의 시대. 처음에 마을 고르는게 뜨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추천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같이 할 펫을 주는것 같은데 어이 KB 생긴게 좀 이래서 아 잘못 골랐나 싶었는데 이 패시 아군 힐하는 패시브가 있어서 나중에 보니 괜찮더라고요 게임은 턴제 형식의 게임입니다 매 턴마다 공격대상과 스킬을 정하고 시작하는 게임이죠 이전 PC게임 스토니에이지랑 같아서 어, 친근하게 접근이 된것 같습니다 게임 튜토리얼이 정말 잘돼 어 이거 뭐죠 이거? 어...아무튼 정말 설명을 잘해놔서 게임 진행이 많이 수월합니다 아까 이 부분 나중에 알아보니 음성 채팅이 가능해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잘 되기 때문에 막힘없이 쭉쭉 갑니다 성장의 길에서 처음으로 메르푸스 계열 한개를 얻을 수 있고요 뒤에 또 하다보면 은 삼성 에스급 펫을 고르는 게 있는데 거기서 푸테라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녹화를 이 부분 못했는데 푸테라가 힐러 역할로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다고스를 받아보라서 딜량은 좀 괜찮은데 광역힐이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런 패시입니다. 쭉 진행하면서 레벨 41이 되니까 패탑승이 되면서 한층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어 문제는 어이 패탑승이 코스튬처럼 기간이 있습니다. 탑승 패는 조던사에 들어가자서 여기 탑승을 클릭하면은 탑승할 수 있는 어 이렇게 패지 나오고요. 활성을 누르면 바로 탑승 패스로 바뀌어서 탑승을 할수 있게 되고, 아까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? 지금 6일 1 7시간 나왔다고 되어 있죠. 어, 이 중에서 이제 원하는 패트 기간이 끝났을 때 여기 시간 연장을 통해서.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는 거는 조개가 들어가고요 조개는 다이아로 구매가 또 가능합니다 쭉 진행을 하면서 백인도장, 마주의 미궁 등 흔히 수집형 게임에서 볼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었고요 어, 이것들은 일일 숙제로 보입니다 이 게임이 좀 다른 게 자동사냥이 횟수가 정해져 있고 좀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앱플레이어로 해서 그런지 속도도 엄청 느리고요 어떤지 한번 보시죠 Oh uh. 마지막으로 현재 초반 개꿀인 킹부기의 포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니? 세 번째로 나온 스톤에이지 천제 RPG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